강동 송파 지역에서 잘나가시는 보험 설계사 분인투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입해보시면은 제가 <웃음> 사기꾼이 있다 속임수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판매를 한다 음... 있다 없다 있죠 네. 질문을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거? 물어보기 뭐한 거?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보면 되니까요 인사도 없이 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하긴 해요 이쪽 일에 뛰어드신 이유는 뭔지 보험의 지식이 막 해박해서 설계사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평범한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보험업이라는 일은 또 어떤 일일까 궁금해 하면서 찾아보게 되니까 많은 편결들은 있지만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부장을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도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이 정신적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보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가입시켰을 때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이 궁금해요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냥 막 가입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막 가입하셔도 떨어집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워낙 상품이랑 월 내시는 보험료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상건 판매에서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또 회사마다도 어쨌든, 음.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월 납입 네. 금액이 세면 아, 뭐 좋다 감사하죠 음. 네. <웃음> 적으면 적다 음. 하지만 회사나 또 이제 뭐 상품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나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도 평일에도 오히려 쉬는 날도 있고요. 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뭐 아침 8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서 고객님들과 어떻게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요. 보통은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지점에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준비도 하는 편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죠 돈을 이제 벌어먹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네. 내가 부지런해야 한 건이라도 더한다 그럼 도대체 몇 건을 해야지 이게 뭐 10번을 해서 이렇개다 되면 좋겠죠 아, 하나를안할 수도 있고 퇴짜 맞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하루에 몇 건을 하시는지 몇 건을 떼야 어느 정도의 음. 성공 확률이 있는지 뭐몇 건을 해야 뭐 살아남는다 잘 산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보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대수의 법칙 네. 그래서 열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세 사람이 계약을 한다 삼십 프로 네 일주일에 최소 10명 이상을 만나게 되면 3건은 계약을 한다는 이런 대조의 법칙이 있어요 3건을 하면 밥은 먹고 산다? 아 그럼요 일주일에 3건 기본 구분이 있으세요? 보통은 없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10번 이상 사람을 만나서 3건은 해야 밥은 먹고 산다 음. 근데 그 이상을 하시니까 어. 외국도 다녀오시고 음. 음. 네. 할 때도 <웃음> 있고 뭐. 어. 외국 아무나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보내줬다는 건뭐 막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만나도 특별히 가입을 권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없어 보여서 가입 권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죠. 특별히 뭐 가입을 권유하거나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저같이 몇 번씩 만난 사람한테도 가입 권유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몇건씩 계약을 하는지 궁금해요 영업의 방식이 있다면 어떤 이제 보험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친구 만나듯이 주변에 굉장히 지인 소중한 지인을 만나듯이 만나는 경우가 생기면 보험 이야기를 하면 사실 불편하죠 목적이 보험 상담의 목적이 아닌 만남일 경우에는 정말 저도 재밌게 놉니다 커피 마시고 밥도 같이 정말 보험 상담의 목적으로 잡는 약속은 진지하게 네, 보험 얘기를 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상담을 받아야 된다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뭐 고객분들한테는 좀더 편안하게 음... 다가가지 않나. 그러니까 보면 그 밤낮 안 가리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시크하게 이러신 분들한테 좀 땡기는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시하는 땡기, 거잖아요 땡기다니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죠 <웃음> 네. 일산에 손님을 만나고 오셨죠 그건 성공하셨어요? 아, 뭐 소중한 보장 전달하고 보장만 전달하고 네. 보장 전달한다는 게 이제 계약을 했다 네. 어쨌든 그럼 한 건은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건 더하면 밥은 먹고 산다 확률이 되게 좋은 편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첫 만남에 가입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최소 한두번 정도는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눕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보험설계사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강압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음. 속임수 있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고요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커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혹시켜서 가입을 시킨다 현혹시킨다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저축성 저축상품이다 이때까지 되면 나중에 이만큼 쌓이니까 이걸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축상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하시는 경우가 음... 많죠 네. 그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본인한테 수익이 떨어지나요? 수익 같은 경우에서 지금이 7월이잖아요 7월에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저한테는 8월 보수에 이제 반영이 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100% 나오는 건 아니고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몇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뭐한 번에 주는 회사도 있고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은 2년 정도 유지가 되면 설계사분들이 수당을 받으시죠 2년을 그 가입하신 분이 유지를 해 주시면 음. 나오는 수익은 수수료. 거의 다 수수료는 네. 다 받는다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이 보험설계사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난 모르겠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도 맞아요 저분이 하는 얘기도 맞고 뭐 가격 비교를 해봤자 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보험을 들고 싶다 어떤 보험설계사 만나는 게 가장 좋을까 그 설계사를 믿고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심지어는 내가 어느 회사의 상품에 가입되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설계사를 만나야죠 그 방, 방법밖에는 없죠 보험 설계를 문의하려고 연락이 왔다 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상품이 아닌 음. 다른 회사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이 내가 팔려는 상품 보다 더 좋다 어. 그럼 권유를 할 거다 말 거다 그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 네. 우리 회사에서 나온 상품보다 어. 어떻게 이 회사 상품이 정말 놀랍도록 좋다 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상품을 권유를 하든지 판매를 할 거다 안할 거다? 그럼 안 팔죠 아... 그, 진짜요? 왜 팝니까? 음... 아니, 기존에 좋은 보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물론 추가로 더 <웃음> 어, 하고 싶다는 그렇죠? 그분의 어? 마음이 있다면 하겠지만 기존에 좋은 보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근데 어. 본인이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네.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거의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뭘 들었는지는 알지만 네. 판매하는 입장에서 뭐 말을 살짝 바꿔서 네. 갈아치기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직에 계신 분들이 네. 네, 그렇게 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요? 잘하시는 분들 보험 설계사로서의 음. 그 역할 잘 해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고객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진짜 이 보험은 보험 설계사 해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 잘못 만나면 정말 끝난다 라는 게 느껴지네요 당연합니다 그게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차는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잖아요 음. 눈에 보이니까 에어컨 여름이니까 음. 에어컨은 뭐 우리가 충분히 비교 가능합니다 성능, 가격 음. 근데 보험은 눈에 보이나요? 음,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이 무형의 상품을 보이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보험설계사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악용하는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일회성이다 그거는 네. 어차피 다 알게 되고 네. 소문은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엄마들 사이에서 네. 이 지금 내 설계사 분께서 소문이 나서 네. 네. 어린이 보험하고 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타는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번 잘못 나면 다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음식 파는 가게도 맘카페 한번 잘못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렇죠. 음,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라 봐지고요 보험이라는 일을 시작하는 게 쉽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라는 게 쉽게 시작을 하면 결과를 얻는 건 어려워요 이분처럼 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고객과의 응대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오늘 멀리서 직접 끝나고 이 자리를 참석을 해주신 설계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